안녕하세요 보험가님 어깨 위의 요정 MC레이라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고 있는 이번 주잘 보내고 계신가요? 또 다가올 2022년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보험가님이 계속해서 검은사한 모바일을 즐기실 수 있도록 오늘도 이벤트 소식 듬뿍 들고 왔습니다 바로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테르미안 절벽 낚시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2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월 4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2022년 새해를 기념해서 테르미안 절벽이 오픈했는데요. 이곳은 검은상 모바일 해도지 명소라고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테르미안 절벽을 방문하셔서 풍등도 날리시고 또 새해 다짐을 할수 있는 기회도 얻는가 하면 또 1월 1일 정오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다시 한번 저녁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이곳에서 낚시를 하시면 아주 특별한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 보상으로는요. 획득하신 물고기를 통해 얻은 테르미안 상인 조합의 인장으로 이벤트 페이지의 물품 교환을 눌러서 인장을 여신 눈물과 바꿀 수 있고요. 또 서버별 보상으로는요. 테르미안 절벽에서 낚시를 하시면 매우 낮은 확률로 테르미안 참다랑어를 낚을 수 있는데요. 이때 서버별로 이 테르미안 참다랑어를 낚은 개수에 따라 해당 서버 전체 모험가님께 보상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테르미안 참다랑어 획득 한명의 토벌추천서 12,022개 또두명의 여신의 눈물 12,022개 마지막으로 세명의 돌파복구권 다같이 외쳐볼까요? 12,022개! 그러니까 우리 세 분의 모험가님만 서버에 나와도 서버에 계신 모든 분들께 이세 가지 보상을 다 지급할 예정입니다 과연 누가 누가 이 특별하고 귀한 물고기를 획득할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두 번째 이벤트 소식은요 2022년 새해 맞이 선택 임무입니다 이벤트 기간은 12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새해에는 사람들이 올해 목표를 세우잖아요 우리 모험가님들께서도 검사한 모바일에서 나만의 목표를 세우듯이 이번에 내가 진행할 임무를 직접 선택을 해서 완료를 하시고 보상을 받아가는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페이지에 있는 수령 버튼을 눌러서 선택 임무 상자를 획득하시고요 이 상자를 활용해서 생활 임무, 또적 제압 임무, 접속 유지 임무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을 하시고 완료하신 뒤 보상을 얻어가시면 됩니다 모든 보상은 임무와 상관없이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또 매일 임무 누적 보상이 있는데요 매일 임무 누적 9회 시 토템 상자 500개 매일 누적 임무 21회 시 차원의 수정 상자 1개 또 마지막으로 매일 임무 누적 30회 시 태고 장신구 선택 상자 2개가 지급이 됩니다. 다가올 신년 계획을 내가 직접 세우듯이 이벤트도 나만의 임무를 직접 선택하셔서 완료를 해보세요. 네세 번째 이벤트 소식 2022년 새해 맞이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12월 5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1월 11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2021년이 저물고 어느새 2022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를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 새해 맞이 출석부가 준비가 됐습니다. 총 7일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출석부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보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2일차에는 토벌추천서 5천개, 5일차에는 돌파 복구권 5천개, 마지막 날에는 블랙펄 500개가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벤트 페이지에서 출석 버튼을 꾹 누르셔야지만 출석 일수가 누적이 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이번 새해도 힘차게 검사 모바일과 시작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12월 5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2021년은 모험가님들을 제가 만날 수 있고 또 같이 검은사 모바일에서 모험을 떠날 수 있어서 정말 즐겁고 신선한 해였는데요 또 이렇게 해서 한 해의 마지막 이벤트 소식까지 직접 전해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우리 모험가 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어 다음 주부터는 이벤트 소식을 아주 잠깐 동안 에이든이 전달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재정비를 좀할겸 에이든과 바톤터치를 좀할 예정인데요 갑자기 제가 아니라 에이든이 이벤트 소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너무 놀라시거나 당하실 필요 없고요 저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또더 씩씩한 모습으로 모험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아시스에도 잠깐이지만 에이든만 출연할 예정입니다 더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모험가님도 2021년 즐거운 해어길 그리고 다가올 2 0 2 2년은 조금 더 특별한 해이길 바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